자 그럼 도망을 가볼게요 아까 도망 치다가 있었거든? 도망 어 아, 뭐야 으야 <루밍> <루밍>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드래곤을 죽여라 영어로 Kill the Dragon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스팀 공포 게임입니다 딱 봐도 아시겠지만 약간 좀 싸하잖아요 메인 화면이 근데 뭐 태그에는 공포라고 써있어서 공포 게임인 줄 알고 가지고 왔는데 공포 게임이 의외로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놀랍게도 한글 정발이고 약간 쯔꾸루 형식의 게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선택지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못으로 왼쪽으로 이동 한글화가 약간 이상한데? 아 연못을 통해서 왼쪽으로 이동 숲으로 앞으로 가십시오 키큰 잔디로 바로 이동 벌써부터 세개의 선택지가 나왔는데 어디를 가볼까요? 일단 일단 앞으로 먼저 가볼게요 들어왔어 헉, 오블린이 등장했어 아 이게 쭈꾸루 RPG인가? 싸워야되나? 어? 한 고블린이 당신에게 달려들어 당신을 찔렀습니다. 너는 죽었다. 어? 아, 이게 원래 싸우면 안 됐나봐요. 아니, 얘가 검을 들고 있어서 싸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웃음> 자, 그럼 도망을 가볼게요. 아까 도망치다가 있었거든? 도망. 어 뭐야! 한 고블린이 창을 당신에게 던지고 당신의 머리를 맞췄습니다. 즉시 사망했습니다. 당신 땅에 떨어졌다. 어, 잔인해 <웃음> 깨발랄한 브금에 그렇지 못한 연출들 그럼 왼쪽으로? 이게 선택지를 하나라도 잘못하면 그냥 이제 무조건 게임오버로 치닫는거네요. <웃음> 점프온 록스 야! <웃음> 발음대로 해석을 하면 어떡해! 바위를 뛰어넘는다 구변을 걷는다 바위를 뛰어넘어야지 이럴때는 상남자처럼 당신의 몸은 점프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니.. 아야 뼈튀어나온거봐 당신은 바위에 뛰어올랐고 미끄러졌고 다리를.. 다리가 부러지고 바위 중 하나의 머리를 맞았습니다 아니 저장이 없어? 그럼 여기에서 주변을 삐우회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연못을 통해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번역이 이상해요. 차라리 영어로 알려 줘. 내가 해석을 할게. 헉! 공들이 굴러오고 있어. 저기가 드래곤의 성인가 봐. 앞으로 걸으면 안 되겠지? 왼쪽으로 이동해도 안 될까? 차라리 앞으로 걷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 여기가 가려져 있잖아. 앞으로 걸어. 당신은 바위를 피하고 통과했습니다. 역시. 당신은 성으로 들어갑니다. 계단을 따라 왼쪽으로 걷다. 기둥을 통해 앞으로 걸어간다 왼쪽으로 가 보면은 왠지 타 죽을 것 같아요 여기 약간 불꽃의 기운이 지금 감돌고 있거든 내, 내려가 볼게요 궁금하니까 어 개가 나타났다 튄다 공격해 아 역시나 아 주인공 너무 무능해 개는 너무 빨랐다 당신에겐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장이 있기는 해요 아왜 E S C 를 눌렀는데 고블린 이게 쭈꾸르다 보니까 선택지에서 ESC나 우클릭을 누르면 캔슬이 되는데 캔슬 판정이 이제 중앙으로 가는 건가봐요 개를 만나면 무조건 죽을 것 같으니까 아니야아니야난내 감을 믿어 여기에서 도망치면 아 슬래빗이 싸대길 때리다구나 도망치다가 아니라 찰싹? 응? 음? 찰싹싹싹싹싹싹싹싹싹 당연히 공격하면은 게임이 안 끝나겠죠. 게임 오버가 되겠죠. 오른쪽으로 걸어보자. 아, 씨. <목소리> 왜요 꼬리가 당신을 너무 세게 채찍질하여 벽에 부딪혀 즉시 죽었습니다 혼난거 <웃음> 봐 공격해! 다른 사람들처럼 나를 죽이러 온건가? 에 당신이 내가 본것 중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제 검을 받으세요. 당신이 나를 원한다면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갑자기 고백을 해? 용이 너무 잘생겨서? 결혼을 한다고? 임신 심지어 임신을 얘가 했네? 게임을 성공적으로 이겼습니다. 플레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루 엔딩이 심지어 두 개야? I am mamam. 여기서 기둥을 통해 앞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박쥐가 나타났다. 공기를 슬래시 기다려보자. 예? 네? 박쥐를 물리쳤습니다. 기기다리자면 당신 방에 들어갑니다. 어 이번에도 용을 만났어요. 또 공격? 어 용의 꼬리가 당신을 너무 세게 때렸습니다. 당신은 허리가 부러졌다. 자, 여기까지 다시 왔어요. 이번에 오른쪽으로 걸어볼게요. 뭐야? 당신이 오른쪽으로 걸을 때 드래곤의 꼬리가 위로 올라가 당신을 빨아들였습니다. 항문으로? 일단 안으로 들어가면 드래곤의 항문강이 당신을 너무 세게 움켜쥐고 당신은 즉시 죽었습니다. 어, 더러워... 아, 왜이러는거야 기둥을 통해서 가고 여기에서 공기를 슬래시! 당신은 박자를 공격했지만 그냥 놓쳤습니다. 그리고는 몸에 상반신이 찢고 날아갔습니다. 당신은 마지막 순간에 당신의 하반신을 돌아 봅니다. 어. 자 이제 왼쪽은 다본것 같아요 그죠? 중간 다 봤으니까 이제 키큰 잔디로 이동을 해볼게요. 풀밭에서 괴물이 뛰어오른다. 그것을 슬래시! 될 리가 없지. 괴물이 팔로 당신의 머리를 찌릅니다. 죽었다. 당신의 입장을 고수. 핫! 꾀! 몬스터를 물리쳤습니다. 이번에 걸어 올라가면 100% 죽겠죠? 왜냐면 은 아까 직진한다 해서 살았으니까. 이번에 오른쪽으로 걸어보자. 하! 바위가 당신을 절벽에서 밀어냈습니다 당신은 물을 부수려고 칼날을 당신 앞에 던졌습니다 뭔 소리지?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그런 높이에서 콘크리트에 부딪히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부러졌습니다 당신은 물에 들어갔다가 칼날에 찔렸습니다 너는 죽었다 와.. 이 번역이 진짜 너무 역겨운데? 그럼 걸어 올라가 봐 어.. 당신은 바위를 피했다! 니가 해냈어! 와우! 당신은 성으로 들어갑니다. 오, 이번엔 오른쪽 편으로 들어왔네요. 계속 앞으로 걸어볼게요. 어. 기둥 뒤에서 나타난 존재. 가만히 서서 그것을 봐. 어? 오, 여기로 텔레포트 시켜주네. 이번에야말로 공격? 이번에야말로 오른쪽으로 걷다? 쪼오 어! <목소리> 자, 텔레포트 시켜주고. 그래서 공격! 하... 아까랑 똑같네 잠깐만 그러면은 얘가 나를 텔레포트 시켜주는 것 자체가 용한테 지지라는 거잖아 선택지가 용 앞에 있으면 무조건 죽으니까 그러면 이걸 선택하면 안 되겠네 그 공격을 해봅시다 잡았다 어? 그림자가 본체였구나 와오야 이거 되게 표현이 좀 소름끼쳐 당신이 그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을때 그림자가 당신의 그림자를 장악하고 당신을 죽였습니다 앞으로 걸으면 안되죠 그림자를 만나는 결과는 이제 다 봤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걸어봅시다 불의 괴물이 나타났다 움직이지마 보통 공격하면 다 뒤지더라고 움직이지마 아 타버려! 으, <목소리> 야. 공격! 핫! 오, 웬일로 공격이 먹히냐? 하얀 몬스터를 물리쳤다. 당신은 방에 들어갑니다. 드디어. 아, 이, 이 선택지가 또 나오네, 진짜. 이번에야말로 오른쪽으로. 아, 나 진짜 미쳐버리겠다, 게임. 드래곤의 꼬리가 당신을 세개 때렸고, 당신은 오른쪽으로 던져졌습니다. 당신의 눈이 열려있습니다. 당신은 의식이 있지만 몸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헉,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어. 당신은 굶어 죽습니다. 공격. 그럼 여기도, 이번에 공격하면은 지낸네인가 나는 당신을 위해 왕을 죽였습니다. 치료법을 주실 수 있습니까? 어? 이렇게 반전이? 여기. 아아아나 이제 드디어 살수 있는 거야. 엥. 뭐지? 돌이 됐는데? 던져버리는데? 이 밑에 다른 돌들이 있어 게임을 성공적으로 이겼습니다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루엔딩 치료 아 속은거구나 아 그러니까 용이 너의 왕국의 왕을 죽이면 뭐 어떤 병에 걸렸는데 이제 치료약을 주겠다 해서 왕을 죽이고 왔어 영웅이 그래서 치료약을 줘서 어 드디어 이제 살수 있구나 하고 딱 삼키는 삼키고 안도하는 순간 돌이 된거야 그래서 용이 그걸 치워버린거지 모르겠어 내, 내가 이걸 봤을때는 그냥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돼 뭐야 정신병 걸릴것같은 게임은 아이 색, 색감도 그렇고 스토리도 그렇고 연출도 그렇고 되게 충격적이네 아 근데 좀 새롭기는 해요 제가 이때까지 많은 공포게임 이나 뭐 이런, 이런저런 되게 신기한 게임들을 많이 하면서 무뎌졌었거든요 새로운 것에 대한 감각이 아 이거 예전에 했었던거잖아 다 비슷비슷하네 다 이랬었는데 와 이건 너무 너무 색달라서 적응이 안되네 <웃음> 무섭다 와 이런걸로도 공포감을 느끼게 할수 있구나 신기하네 요 드래곤을 죽여라 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